잉여맨 로블록스.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로블록스. 반갑습니다 로블록스. 안녕 애들아 하이하. 안녕, 하이하. 안녕. 하이하. 오늘의 컨텐츠가 뭔줄 아니 애들아 아는 사람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릴레이 하이하. 건축 와와 <웃음> 자 각자 모두 5분이란 시간을 줄건데 한 명씩 같은 건물을 건축하는 거야 여기 무인도에다가 그냥 짓고 내가 5분 짓고 다음 타자도 5분 짓고 다음 타자도 5분 짓고 이러면 은 끔찍한 혼족이 탄생하겠지? 와 음, 그걸 보고 웃으면 돼오 <웃음> 오 재밌겠다 간단하죠? 오. 자, 그러면은, 내가 첫 번째 타자로 짓도록 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이제 5분 동안 지으러 갈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다가 5분, 시,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가볼까요? 스타트! 5분 동안 지을 거고요. 자, 한번 빨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계단이 있는 2층에 그런 나무 판자로 된, 어, 약간 정원 같은 걸 짓고 싶은데, 일단은, 일단은, 계단을 좀나보도록 해요. 계단. 다음 타자가 제 취지에 맞게 잘 지어주기 바라면서, 자, 계단을 놓고요. 자 그리고 판자를 깔아서 중간 말고 큰 걸로 깔아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게 깔아주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아좀더더 높아야 될것 같은데 계단을? 와야 3분밖에 안 남았어? 잠깐 큰일 났는데 이거? 3분밖에 안 남았어? 계단 계단 어 그래 그래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 이걸로 하자 이거 이게 제일 낫다 이걸로 하죠 30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머지를 뭘 해줘야 될까? 음... 자뭐 뒤에 막아줘야 뒤에 뒤를 좀 막아주자 삼촌 삼촌 삼촌 자 이런 식으로 뒤를 좀 막아주고요 오케이 됐다 뭐이 정도만 해도 눈치채겠죠? 약간 계단이 있는 오케이 시간이 끝났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이 끝났고요 다음 타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은담요님 스타트! 응. 자 저분이 저의 취지를 잘 파악했다면 멋진 집을 지어줄 수 있을 텐데요 <웃음> <웃음> 를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4분 30초 동안 제가 어떻게 지을지 이제 구경을 하겠습니다 아니 뭐하는 거야 지금? 아니 뭐.. 뭐야? 아니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집을 지어주길 바랬는데 여기다 나무를 심어버린다고? 이러면 곤란한데? 음... 어호라 이러면 안 되는데? 과연 내가 원하는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인가? 벌써 4분 남았죠. <웃음> 자, 과연 밤미오 어떻게 지어주실 것인가? 오, 어? 오, 어, 느낌 좋은데 저기 전구는 정말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야자 이야... 20초 이대로 끝나면 은 다음 타자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자 5초 4초? 3초? 오케이 2초? 끝 오케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잘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 아잘졌다자 다음 타자 들어오세요. 자 이제 요루루가 어떻게 짓는지 우린 구경만 하면 돼. 어때? 나의 컨셉. 요루루가 많이 힘들어하겠는데? <웃음> 그 영혼들의 파티장이야. 음. 요루루가 안 들어오는데요? 자 다음 타자 들어오세요. 요루루님. 이제 지어주시면 돼요 네. 시작하면 시작해드리겠습니다 어 시작 <웃음> 시작 <웃음> 아무리 이제 건축 유튜버 이백아도 건축 유튜버 요르르라도 단미호가 이렇게 싸질러 놓은 이 건축물은 <웃음> 건축물은 살릴 수 없을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완전 잘지는데 아니 에이 어, 안전자이즈였어요 파악을 못했어요? 제가 이 안에 아늑한 집을 지으려고 했다고요 아늑한 무덤집을 만들어드렸어요 아니, 왜 무덤이 있냐고 안에? <웃음> 난 분명 아늑한 집을 생각했는데 어, 지금 아무것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쵸 노루루 <웃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이 상태가? 어? 지붕을 만들려나 봐 지붕을 만들려고 하지아 지붕이 올라간다고 이쁜 집이 될까요? 아... 지붕 만들다가 끝나겠는데요? <웃음> 아직 4분이나 남았기 때문에? 요루루가 일을 안 하는데? 아 지금 지붕을 맞추고 있어요 아 지붕을... 음, 좋습니다 어, 그래도 <웃음> 집처럼 만들려고 하는 노력 빨간색 지붕? 나 이거 안다! 짱구는 못 말려 흰둥이 집이다! 개 집으로 만든다! 어개 집이다 개 집! 이야 대단한 걸? 엄청난 걸? 자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믿었던 요루루 마저도 <웃음> 끝! 자끝 끝! 그만! 그만 오케이. 그만 아 여러분 잘 지으셨네 자잘 지으셨네요 정말 자그 다음 누구예요? 댕댕님이요 자 댕댕이님 들어오셔서 네 시작하면 지어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들어오셔서 시작하면 지어주세요 장벽 쌌는데요? 뭐야? 왜 장벽을 쏴? 오? 공간을 늘립니다? 뭐? 이거라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진짜 쓰레기 매립장이냐 여기? <웃음>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 무슨 소리세요? 웬모가 아... 개개인의 증개 어, 계속 살아있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루리님을 굉장히 기대했어요. 왜냐면은 입양원에서 건축 유튜버답게 좀 캐리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아래다가 쓰레기만 버리고 가더라고요 <웃음> 아니.. 아니 캐리 했잖아요. 여미님 자세히 보세요. 뭔 캐리를? 아니 가구 봐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아 네. 예쁜 여맨님. 가구들로만 제가 만들었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저도 크리했습니다 네? 네. 솔직히 여매님께서 여기 앉아계셨죠? 이거 제가 놓은 겁니다. 편안하긴 하더라고요한 자리 더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뻔했네. 자 이제 아까 30초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10초 남았습니다 공간이 없는데 더뭐 이상 설치할 게 없죠? 10초 5, 3, 2, 1, 땡! 자 끝났습니다 안돼! 끝났어요 하지만 마지막 주자인 리아가 온다면 캐리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리아 씨 이제 들어오셔서, 자, 시작과 동시에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야, 리아는 얘뭘 찍고 있는 거야? 애벌레인가? 송충인가?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그거 같은데요? 중지? <웃음> 욕하는데요, 저희한테? 아, <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자, 끝! 끝났습니다. 어이 다들 이게 뭐죠 <웃음> 어떻게 이게 20분 만에 나온 집이죠? <웃음> 저는 작품성에 제목을 다 알아주었고요 어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지은 사람들의 무덤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아 이게 무덤들이구나 잘겠다 네. 이런 건가? 반성하세요 이게 뭐야 저는 잘했어요! 나도 잘했어! 아니, 나는 나도 잘했어. 잘했는데? 뭔 소리야! 니네 다 못했어! 아, 제가 제일 잘했어요! 저 건축 유튜버예요 여기 아, 지... 친구들 이 도와주세요! 진짜 이게 뭐야 이게! 토깽이 친구들! 이거 보세요! 얘, 이 정체가 이래요! 얘 대충 지었어요 오늘! 아니 토깽이 친구들 전 열심히 했어요! 이거 요루루가 지은 게 뭔데요? 여기 베이비... 지붕 지붕 지붕 제가 지은... 어쨌든! 끔찍해요. 님들 다 못했어요, 제가 볼때 예? 아니요. 아유, 꽃밭은 이쁘지 않아요? 뭐, 너 못했어, 너도. 녹가꺼봐 이거. 욕하게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웃음>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